똑같은 자본을 들여서 수익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었던 시점이 2013년이 아니라 2015, 16년이었다는 얘기예요. 수익성 최대치가 매수 시점이 2013년 바닥이 아니라 2015, 16년에 전세가 높았을 때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요즘에 거래가 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급해 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 이전에 금매 가격에 못살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자책하시고 그런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아직 추세 전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상황 아닙니다. 추세 전환을 해주려면 추세 전환을 하게 되는 계기가 필요하잖아요. 그 계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금리 인하했습니까? 안 했죠. 전세가 올라갔습니까? 아닙니다. 시장 상황이 바뀌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전환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거래들은 뭐냐? 아, 이번 하락을 보면요, 굉장히 급하게 빨리 떨어진 걸볼수 있죠. 급락이 나왔지 않습니까? 자, 과거에 2008년에서 13년 이 꼭지점을 찍었을 때 5년간 떨어진 게 거의 한 40% 가량 되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5개월 만에 어, 40% 가까이 떨어진 단지도 있고 보통은 20% 30% 내외로 떨어졌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인식 자체를 아이 정도면 충분히 떨어졌다 그리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본, 자산 이걸 생각했을 때 지금 시점에 사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사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실제 거주자라면, 실수요자, 갈아타기라면 이 방법 괜찮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만약에 투자 목적으로 시장에 진입하는 거라면 이 방식이 좋은 방식이 아니에요 자 왜냐?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면 싸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익성이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산 이후 어떻게 되느냐 근데 지금 앞선 방식은 이후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매수 시점 충분한 가격이라는 인식 하나로 접근하는 겁니다 실제 수요자라면 맞는데 투자 목적이라면 틀렸다는 얘기예요자 이전장 예를 들어볼까요 2013년 우리가 이전장의 바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시점에 실수요자로 샀으면 잘 산거죠. 최고죠. 하지만 투자 목적이라면 2013년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만큼 전세가 를 낮았기 때문에 내가 들어간 돈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때 전세가율이 최적의 상황으로 좁혀졌던 때가 2015-16년도까지 와서예요 자, 똑같은 자본을 들여서 수익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었던 시점이 2013년이 아니라 2015-16년이었다는 얘기예요 수익성 최대치가 매수시점이 2013년 바닥이 아니라 2015, 1 6년에 전세가 높았을 때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전세가율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해보고요. 지금 현재 시점에 우리가 어떻게 시장에 접근할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회원가입해 주시면 오프라인 놀라운 부동산 강의 70여 편을 시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전세가율이 매달 떨어지고 있어요. 그 말은 이 매매가 떨어지는 것보다 전세가가 떨어지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 전세가율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를 퍼센테이지화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세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매매가보다 전세가가 더 떨어졌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 전세가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세가율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 이 전세에서 매매로 수요전환이 얼마나 일어날 수 있을지를 나타내는 가늠해 볼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입니다 자 전세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어떻겠습니까 전세나 사나 매매로 사나 그게 그거라는 판단을 하면서 수요전환이 일어나기 쉬운 상황으로 만들어지겠지만 전세가율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매매는 10억인데 전세는 5억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게 수요전환이 쉽겠습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세가율 낮을수록 이 매매 수요는 한정적일 수밖에 없다.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이전의 사례들을 보더라도 이 전세가율이 얼마나 정확한 지표 중 하나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전 장에 말씀드렸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지점을 찍으면 맞게 되는데 이 전세가율로 따지잖아요. 2012년 5월이 달 가장 낮은 수치예요. 이때가 51.9 지금과 큰 차이가 안 나죠. 자 그때 이후로 지금이 가장 낮은 수치예요. 자, 이때 어땠습니까? 2012년 돌아봤을 때 투자하기 좋은 시점이었습니까? 적기였습니까? 아니었잖아요. 돌아봤을 때 가장 안 좋았던 시점이 이때입니다. 자 근데 반대로 좋은 시점은 언제였을까? 자, 투자하기 굉장히 좋았던 시점, 발목 정도라고 여겨질 수 있는 지점이 2017년입니다. 자, 이때 전세가를 보면 2017년 5월이 74%예요. 자,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그리 나지 않는 단지들이 많았다는 라 겁니다 일부 단지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이 80%가 넘는 단지들도 꽤 있었던 시즌이에요 근데 우리는 항상 이러한 지표를 보는 게 아니라 가격으로 모든 걸 결정하는 이 뇌피셜로 가격 보니까 지금 딱 싸네 비싸네 이렇게 판단하는 우를 범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때 당시 2017년 돌아가 볼까요? 이때도 부동산 가격 비싸다고 날렸어요 이제 떨어질 때좀 됐다. 부동산 돌아보면 그런 소리 많이 했습니다. 근데 실상은 달랐죠. 전세가율이 70%가 넘는 상황. 일부 단지는 80%가 넘으니까 전세로 사느니 매매로 전환하려는 수요들이 많았고 또 실제로 들어갈 때이아파트신입하는 투자자금이 그 어느 때보다 작은 시즌이었습니다. 여기서 좀더 들어가서 얘기해 볼까요? 실제 거주, 실수요로서 사는 시점, 적기와 그리고 투자로 봤을 때 진입 적기가 달라요. 이것만 봐도 알수 있잖아요. 자, 전세가율이 최악이었던 2012년에서 2013년 이때가 부동산 가격의 바닥이었어요. 그렇죠? 13년이 바닥이었죠. 이 시점엔 실제 수요자라면 이때 사는 게 가장 싸게 사는 거였죠. 근데 투자성으로 보면 어떨까요? 투자성으로 봤을 땐내 돈을 가장 좁힐 수 있던 시점 바로 2015, 16, 17 요 시점에 높은 전세가를 바탕으로 내 돈을 적게 해서 진입하고 그 다음에 이 상승기를 맞이했을 때 수익성이 훨씬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세가율 얼마? 52%입니다. 실거주로 사는 거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투자로 지금 시장이 아파트 시장 적합하다 최고다 절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좋은 시점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두드려 봐야 될게 있어요. 지금 전세가율이 과연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전세가율인지 지난 상승장에 집값이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떨어져 왔죠. 임대입법 전이 정확히 54% 정도였습니다. 네, 근데 임대입법 발효하고 나서 전세가가 미친듯이 올랐죠. 뭐 매매가보다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전세가가 급등하면서 전세가율이 반등했습니다. 매매가도 오르는데 전세가가 더 많이 올라서 전세가율이 좁아졌다고요. 여기서부터 비정상이 발현되는 거예요 이 정책 때문에 전세가가 급등해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예, 매매가도 소폭 오르긴 하면서 전세가율이 비정상적으로 반등을 했다 이렇게 비정상이 정상으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오는 급락이 나와요 자, IF 당시의 전세가가 월 7%가 떨어졌어요 가장 많이 떨어진 게 근데 지금 월 4%가 떨어진 하락이 나왔어요 이게 유래를 찾아볼 수 있는 게 IMF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급락이 나와주면서 다시 임대입법 전 수준까지 왔습니다 전세가 52% 이제 붕괴 직전이죠 자, 이 전세가 50%가 붕괴된 시점이 서브프라임하고 IMF 때입니다 거의 위기 수준 때 전세가율 다 왔다는 거예요 자, 그럼 과연 언제 사야 될 거라는 고민에 대해서 답이 나오겠죠. 지금 실거주로 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지금이 바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로 산다면 적기가 아니라고 100%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세가율이 너무 낮아요. 전세가율이 높아야 좀더 안정성을 올리고 투자성을 올릴 수가 있다. 만약에 투자다. 그러면 전세가 회복이 먼저 순서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올 하반기가 될지 언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안정화 금리 인하기, 오게 되겠죠? 지금 비정상적으로 금리가 높은 상황인 거예요. 자, 정상으로 다시 돌아갈 겁니다. 지금 비정상이 오면서 급등 급락이 나오고, 다시 정상이 오면서 급등 급락이 나오는 걸 봤어요. 자, 금리 안정돼서 다시 정상화, 금리 정상화 돌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미친 듯이 급락한, IMF 수준으로 떨어진 전세가, 다시 회복할 수 있겠죠. 예. 네. 전세가 회복이 굉장히 빠를 거라고 좀 봐요. 예. 네. 그래서, 이 금리 안정화 인하되는 것만큼 전세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속도보다도 빠르게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락시기에는 매매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강하신데 남들과는 다르게 이 전세가에 기반을 두시고 단지들을 지금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하락이라는 것도 급락이 한번 나오면 계속 이 급락에 급락을 거듭하는 게 아니라 한번 나오면 그 뒤론 더뎌요. 더디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가만 집중하게 되면, 어, 더 빠져야 되는데, 더 빠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고 보시다가 보면은 이미 늦을 때가 많아요. 그거보다는 이 매매가보다는 전세가에 집중해서 전세가가 빠르게 회복할 단지, 전세가가 빠르게 회복하면서 전세가율이 좁혀들면서 내가 보던 이 매매가에 집중해서 보던 단지보다 필요한 금액이 줄어드는 상급지가 있어요. 이렇게 전략적으로 좀 움직이는 게더 현명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매매가만 집중적으로 볼게 아니라 전세가가 회복하면서 필요한 금액이 작은 상급지가 어딜까 이걸 주목하라는 말이에요 항상 이 최적의 매수 타이밍은 내가 살 때지만 그래도 이 보편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좀더 안정성을 올릴 수 있는 시점은 언젠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실거주하시는 분보다 내가 적은 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야 돼요 전세가가 높을 때 아까 보셨죠? 2017년 73% 평균 예, 그 정도 시점까지 기다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최소한 주담대보다는 좀더 높게 예, 전세가율이 나와줘야 된다는 라 거예요. 정리하면 은 지금 현재이 전세가율은 52%인데 제가 말했던 이상적인 전세가율은 60%가 넘어줘야 된다는 라 거죠.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를 투자 목적으로 본다면 지금 적기의 타이밍은 아니다. 자, 그러면 아파트 투자를 언제 하면 좋을까? 아까 말했듯이 전세가가 회복한 다음에 진입해야 여러분들 투자금 줄일 수 있고 반등에 대한 기회 시점도 당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지금은 아파트가 아니라면 어떤 부동산이 좋을까? 제가 항상 강조드리죠. 아파트거나 아파트가 될 부동산이거나 아파트랑 비슷한 부동산이거나 자그 중에 우리가 지난 장에 2019년, 20년, 21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실수요장세가 정말 기웠습니다자 그렇게 되면서 대형 신축으로 수요자가 몰리면서 이 상대적으로 이 재개발 재건축 예, 투자자들을 위한 부동산들은 소외됐어요 자 지금 뭐 과대 낙폭들 폭락이 좀 만들어졌던 예, 아까 말했던 30 40% 떨어진 데 보면은 이 신축 위주입니다 신축 위주 입주장 이었던데 최근에 그런 데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자 근데 이 재건축 재개발 보면은 오른 것도 많이 없어서 떨어진 것도 별로 안 되는 데가 많아요 자그 이전에 소프라임 하락장에 보면은 가장 많이 떨어진 게 재건축 인데 지금은 오히려 이제 신축 또 입주장 근방에 있는 단지들이 더 많이 떨어졌다 예,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상황이라면 상대적으로 덜 오르고 어, 그중에서도 많이 빠진 재개발도 있고 또 프리미엄이 아예 안 붙어 있는 재개발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건축이 활성화되면서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는 연안이 이제 가까운 예, 안전진단 아직 안한 이런 뭐 단지들 보면 피가 없거든요 이런 단지 노리면 조금 더 작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낼수 있는 다음 제네레이션 다음 시대에 신축이 될수 있는 그런 단지를 내가 미리 땡겨서 사올 수 있다는 라 거예요 게다가 지금 상황에서는 바로 뭐 반등이 나오거나 이럴 상황은 사실 아니에요 자, 금리가 가파르게 또 인하해주면 반등 나오겠죠 빠르게 나오고 높이 나오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금리 인하 속도 늦고 한동안 이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게 될 경우 결국 서서히 아파트 매매가는 빠질 수밖에 없고 예, 전세가 회복도 더딜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지금 타이밍의 아파트 투자는 수익이 높지 않을 게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 하락기 이후에 호재가 반영되면서 가치가 진입될 그러한 부동산을 주목하는 게 좋아요 그 대표적인 게 하락 이후에 등장한 모아타운 그리고 일기 신도시 이번 정부에서 강력하게 내놓은 프로젝트죠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 올해 말이나 내년에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에 주목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가장 적은 비용으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종목이 될 거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제가 다 말씀드리고 있죠 아주 세세하게 단지 입지 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약 2시간 동안 현재 강의는요 어, 정비사업 1억으로 끝낼 수 있는 투자금 1억 이내로 좁힐 수 있는 이 서울의 정비사업들 그리고 수도권의 정비사업들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내돈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그 전략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은 하단에 이 링크 누르시고요. 파란 부분 누르시면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놀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